속한 포도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익살꾸러기. 유오플로케팔로스. 나는 익셀꾸러기 유플루케팔루스 친구야 나좀봐 삐죽삐죽 메롱메롱 메롱. 내 표정 재밌지? <웃음> 올라올라 올라, 흔들흔들 내 엉덩이 춤도 재밌지? 올라올라 올라올라 올라. 기우뚱 기우뚱 나물고나무도 샀어? I m e 책 빨간사자 익살꾸러기 유오플로케팔로스 나는 익셀꾸러기 유플루케팔루스 친구야, 나좀 봐! 삐죽삐죽 매롱매롱내 표정 재밌지? <웃음> 친구야, 나좀 봐. 울라울라, 흔들흔들. 내 엉덩이 춤도 재밌지? 울라울라, 울라울라. 기우뚱, 기우뚱. 나 물구나무도 섰어. 참 좋다.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익살꾸러기, 유오플로케팔로스. 나는 익살꾸러기, 유오플로케팔로스. 친구야, 나좀 봐. 삐죽삐죽, 매롱매롱내 표정, 재밌지? 구야나좀 봐. 울라울라 올라 올라, 흔들흔들. 내 엉덩이 춤도 재밌지? 울라울라울라울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기우뚱 기우뚱. 나 물고 나무도 샀어. 친구야, 나좀 봐. 나 피에로 흉내도 낸다. 뾰로롱 짜잔. 아야 아파. 그래도 웃기지? 재밌지? <웃음> 웃으니까 짠! 좋다!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익살 꾸러기, 유오플로 케팔로스. 나는 익살 꾸러기, 유오플로 케팔로스. 친구야, 나좀 봐. 삐죽삐죽, 매롱매롱내 표정 재밌지? 엉덩이 춤도 재밌지? 울라울라, 울라울라. 친구야 나좀봐나 피에로 흉내도 낸다 뾰로롱 짜잔 아야 아파 그래도 웃기지? 재밌지? 의 책, 빨간 사자, 익살꾸러기 유오플로 케팔로스 나는. 익셀꾸르기 유플루케팔루스 친구야 나좀봐 삐죽삐죽 매롱매롱내 표정 재밌지? <웃음> 울라 울라 흔들흔들 내 엉덩이 춤도 재밌지? 울라 울라 울라 울라 기우뚱 기우뚱 나 물고 나무도 샀어 제책 빨간 사자